저희는 이제 아까 리허설을 마치고 어, 저희가 이제 올라가기 5분 전 거의 10분 전인데요 어, 그 전에 저희 멤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준비 과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지금 신경 쓰는 거 같아요 빠지 않아요? 아 어, 빨리 랜덤 플레이 대해를좀치우십니다아 네.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. 최대한 들리지않요 네. 그럼 오늘 파이팅입니다 윤식 <웃음> 어? <웃음> 올라가기 네. 거의 10분 전인데 지금 상태 아까 살짝 지우셨잖아요. 지금요? 네. 지금 지금 약간 비고사무인데 네네네. 네. 지금 올라가서 약간 신났습니다. 네. 기대되는 게 있는 거요 기대되는 네. 거요? 네. 저희 무대를 잘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잘한 무대를 네 보여드리고 음. 보신 분들의 반응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에요. 간요 많이 기대됩니다. s s 올라가기 거의 5분, 전, 10분 전인데 네네 지금 어때요? 신지님아 지금? <웃음> 지금 이제 빨리 가서 저희의 모든 걸보여드릴는딱 오랜만에 나오는 데래니까 네. 아까 저에게 잠깐 분입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기다리시는 젠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기다리시는 젠분들이 랑 빨리 보고 싶어하시는 젠분들이 많기 때문에 콜 l ê 가서 저희 무대를 보여 드리고 재미있는 토크까지 네, 뽑내고 싶습니다. 에이.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올라오기까지 얼마 안 나왔는데. 그렇죠. 네. 긴장되진 않아요? 긴장되지않네요 네. 아, 아니요. 저는 긴장을 안 되고. 아따 되게 긴장 많이 하시던데. 에이, 저, 네 저도 이제. 저는 늘뭘할 때마다 <웃음> 긴장을 매날 하고 있기 때문에 음, 아, 예. 또 저희는 무대 체질이라서 막상 예, 그렇죠, 그렇죠. 잘하잖아요 그렇죠. 저또 오늘 그 1일 MC 하잖아그렇 아, 1일 초특급 MC 캐슬제이가 나오죠 아, 그렇죠. 아까 되게 칭찬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, 잘한다 고 네. 뭐. 좋았습니다 네, 부흥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될것 같아요 네. 화이팅 하죠 화이팅 우리 그냥 빠빠이는지없제 하나 둘셋파이팅하고끝내줘 네. 하나 둘셋 얍! 얍 그럼 얍! 하나 둘셋 얍! 얍! 우. 저희는 지금 후! 바로 지금 트랙 생방을 끝내고 <웃음> 네. 퇴근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후! <웃음> 예요! <웃음> 어... 처음에 리허설 때 굉장히 떨리고 막말좀통이고 그랬는데 아. 다행히 생방 때문 저희끼리 되게 재밌게 잘 해가지고 네, 네. 팬님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셔가지고 같이 정말 네. 다행이 네. 그렇죠? 오늘 형이 네. 이거 찍으면서 긴장하는 네. 게 제일 좋겠어 요 맞아요 네. 이거 찍으면 갑자기 에피소드 뒷쁜의 네. 네. 일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. 아. 아까 찍을 때는 낮이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어두컴컴해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벌써 지금 밤이네요 네, 네 그렇네요 네. 그러니까 <웃음> 밤이네요 <웃음> 여기다 지 <웃음> 이제 숙소로 갈 거예요 네. <웃음> 아니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네, 어쨌든 이렇게 저희 히든트랙 스페셜 콘서트를 잘 끝내서 다행이고요 우리 팬분들또 이제 다른 팬분들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저희 앨범 m c n d a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빅브이로그 <웃음> <웃음> <웃음>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바이바이! 안녕! 지금까지 MCND 브이로그였습니다. <웃음> 안녕!